내년부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3일 국회에서 처리된 국세징수법 확정안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의 예외를 둔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의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5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긴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임차인들이 임대인 김모 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전세 물건은 민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